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친구들 좋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 u 의 음식으로서 유명하신 음식의 대가죠 김수미님이 어, 모델을 하시는 모델이신지 직접 개발에 참여하신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어 아우. 할렐루야 누군지 목살 찜이 CU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이 CU에서만 파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보는 이 편집자분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놀람> <놀람> 총 내용량이 500g이고 어 100g당 74칼로리니까 이제 총 500g이면 몇이에요? 74 곱하기 5어 알아서 자막에 넣어주시고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0칼로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열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걸 데워서 먹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냐 볼게요 음 여보세요? 어 웬일이야 묵은지 목살찜 조리 방법 비닐을 벗기고 파우치의 내용물을 용기에 부어 전자레인지에 조리해주세요 소스와 충분히 섞어 드십시오 전자레인지 조리네요 1000와트는 3분 700와트는 5분 우리 몇와트인지 모르겠어요 이럴땐 4분 하면 됩니다 짠!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자 김치 있고 고기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네 덩이 다섯 덩이 자, 처음에는 고기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몇개한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 뒤져보면 좀 있어요 한 다섯 덩이 정도 있네요 이제 먼저 국물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음, 음, 국물이 어... 생각보단 걸쭉해 생각보다 걸쭉해서 좋아 근데 이게 또 너무 걸쭉하면 이게 떠먹는 그 맛이 없지. 아오 국물이 끝내줘요. 여러분들 목살찜 왜 먹습니까? 고기 이게 이제 또 목살이니까 비계는 없어요 거의 지방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는 어.. 지방이 있는 부위를 좋아해 음. 생각보다 조금 퍽퍽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퍽퍽해 그렇다고 막 장조림까지는 아니에요 <웃음> 근데 원래 저는 지방 있는 부위를 좋아하니까 어 이거 지방이 조금 있다 이 부위 하나 먹어볼까? 음 그래 지방이 좀 있어야지 이렇게. 음 지방 있는 부위가 훨씬 낫네. 고기는 부드럽진 않아요. 입에 넣는 순간 이게 쫙막 녹아 없어지는 듯한 그런 고기 있죠. 그러진 않아. 약간 퍽퍽한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묵은지 김치 묵은지 김치는 어떨지? 김치가 약간 설크하이 맛있어요. 음, 김치 맛있어. 야이 김치를 이다 쭉쭉 찢어먹어도 아우 아우 아우 음, 맛있어 맛있어. 맵기? 뭐 엄청 맵진 않은데 그래도 안 맵진 않아. 어 적당해요. 그냥 딱 적당해. 이런 이렇게 파는 제품들은 너무 매워도 안 되고 정말 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출시한게 아니면 너무 매워도 안되고 딱 적당해요 그냥 그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네? <웃음> 아주 살짝 단맛도 나고 왜 얘가 약간 달콤하냐면 채소에 삼대장 양파 와. 확 넣었어 고추도 홍고추도 들어있고 파 썰린 것도 들어있고 삼대장은 내가 정한거니까 토달만 나는 니 죽여 그냥 이거는 김치먹는 맛으로 먹는게 괜찮겠네 조카 앉아 앉아 앉아 계속 먹어봐 아 고기만! 먼저 그 김치랑 먹고요 고기 느낌 식감 탄소으라고 뭐가 <웃음> 이제 좀 표현을 어울리는... 하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고기에 표현 약간 고기의 뜻이 고기가 그게 질겨요 질, 질겨요 육개장 같은 느낌 육개장 고기 같은 느낌 질겨 묵은지가 묽어, 묽고 음. 되게 많이 묽어요 막 물렁물렁거래 식감이 음. 별로 안 좋고 식감이 안좋아? 나는, 나는 괜찮은데? 이거는 지극히 본인의, 본인의 생각입니다 저는 식감이 괜찮았어요 김치의 약, 식감은 약간의 김치의 칼칼한 맛이 느껴져야 되네요 응. 김치찜에 대한 칼칼한 맛이 느껴졌는데 끝에가 약간의 그 느끼한 맛이 있어요 느긋느긋한 맛이 그게 아무래도 고기기름의 냄새인 것 같은데 응. 그느낌 같아요 약간 뒷맛이 깔끔한 느낌이 안들고 칼칼하면서 오, 이 정도 맛있다 오, 달다. 달짝지근하니 맛있다 이러는데 마지막에 울렁 들어와요 그런 자 여러분들 왜 같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였지? 아, 금액을 모르겠네 아! 이것도 용이 알아서 해주겠죠?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CU에서 구매한 김수민 님이 모델로 하고 있는 묵은지목살찜 먹어봤습니다 저와 제 매니저의 어, 평가가 좀 차이가 났는데 저는 그냥 먹을만 했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뭐 고기비린내 같은 거 나지도 않았고 김치도 식감도 좋았어요 하지만 함께 먹은 다른 분은 저와 좀 반대되는 얘기를 어, 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하신 분 그리고 너무 먹고 싶은데 어디서 좀 사먹을 데가 없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또 사먹을 것인가 밤에 너무 칼칼한게 땡기는데 그럴때는 몇번은 그래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먹을만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고급 식당 맛있는 사실 김치찜 집들은 되게 다 잘하는 집들이 많아 그러기 때문에 맛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왜냐면 김치찜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이기 때문에 맛 평가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당, 김치찜을 하는 식당은 다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어디든 웬만해서 맛있으니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김치찜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뭐 사먹기에도 좀 어디 사먹을 때도 없고 내가 학생인데 그렇게 그 맛을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집에서 혼밥하는 분들은 먹을만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바!